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1년 6월 27일 일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아, 저 멀리 <웃음> 저... 한북페러에서 <한국> <웃음> 최주인옥 선수께서 함께 차요? 비행하러 오셨습니다. 좀 같이 한번 피고 아, 차, 아, 오늘 네. 처음으로 네. 인쇄를 네. 하게 되었는데 아, 네. 그러면은 이따...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미륵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바람이 굉장히 약했어요 약하다가 간헐적으로 어 열바람이 어 이륙하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어 그리고 사방이 구름이죠 날씨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어 바람이 없을 때 이륙을 해서 어, 아직 열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바람이 아주 잘 부를 때 좋은 타이밍에 이륙을 하게 되면 바로 열이 이륙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쉽게 모도 획득이 됩니다 저는 사방이 구름이기 때문에 앞뒤 안보고 바람이 좀 약하지만 그냥 이륙을 했습니다 서 창륙장 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요 마지막 능선 끝을 거기서 올리지 못하면 아마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바람이 한 6km 정도 어, 이렇게 남동풍으로 어, 시속 6km 정도로 불었습니다. 아, 6km 기준으로 한 10km 불 때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북풍처럼 완전히 죽을 때도 있고 어, 이런 패턴을 보였어요. 어, 그래서 바람은 세지가 않았기 때문에 XC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서남부 사방 다갈 수가 있습니다 아, 정풍에 에, 영향을 그렇게 강하게 받지 않기 때문에 에, 오늘은 비행하기가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아, 열은 어, 굉장히 에, 거칠었고 어, 터프했습니다 여기서도 문잡고 잡고, 흘러서 마지막 능선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잡아야 잡아서 올려야 됩니다. 음. 들판에 열이 바람을 타고 올라올 때 까지 아, 여기서 어, 버텨야 됩니다 상승을 약하게 좁게 받아먹고 어, 그 다음에 회전하면 빠지고 요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좁게 어, 턴을 하면서 어, 상승되는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 야금야금 이동을 하면서 서클링을 할거예요 조금 더 많이 이동했다가 풍상에서 열에서 빠지게 되면은 다시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낮은 고도에서는 워낙 작기 때문에 빠지기 전에 바로 회전하고 또 다시 조금 더 전진하고 바로 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고도가 낮을 때는, 어, 모험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안전방으로, 어, 열을 잡아서 어느 정도 고도가 될 때까지, 고도를 획득합니다. 지금, 고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불안해요. 심리적으로. 여기서 제가 열이 빵 튀어서 좀 올라가는 그 시간대가 이륙장에서는 이륙 타임이 될 겁니다. 전적으로 어,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 하늘을 보시면 구름을 보시면 어, 심장이 되실 겁니다 지금이 6월 말인데 굉장히 더워요 한여름 한 7,8월 같아요 최강 기온이 여름이 한 한달 정도 일찍 찾아온 느낌입니다. 여름에는 뭐 이렇게 구름이 많을 때 비오기 전이나 요럴 때 엑스씨가 됩니다. 오늘은 천안 남동풍 이륙장에서 이륙을 해서 평택 공설운동장을 찍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철길을 따라 조금 내려오다 보면 평택 모타페러 연습장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넓게 모타페러 이착륙을 하게끔 거기에 모타페러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 쪽을 자주 착륙장으로 이용을 합니다. 천안에서, 어, 이륙을 해서 고도를 잡고, 남풍이거나, 남동풍이거나, 서풍이거나, 이렇게 바람이 세지 않을 때는, 어, 집이 형태 쪽이기 때문에, 형태 또는 안성, 그리고 안중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어 여름에는 어 짧게 짧게 XC를 합니다. 몇차 정도 어, 올린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어, 지금 열을 잡았어요. 계속 감으면 어, 구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최 작가님도 오늘 나오셨고, 어, 그 다음에... 최진욱 선수도 멀리서 저하고 같이 비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륙장에서 최진욱 선수가 이륙을 한것 같아요 글라이더는 다빈치의 오페라입니다 글라이더가 아주 이뻐요 그리고 비행도 굉장히 잘 하십니다 여기서 어, 어느정도 고도를 올린 다음에 어, 이륙장 쪽으로 이동을 해서 될수 있으면 어, 같이 동료들과 어, 서클링을 하고 고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 이륙장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도장쪽으로 오니까 바람이 살살 불면서 열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는 뭐 착륙할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이 좋은데 착륙을 하게 되면 어 굉장히 억울하겠죠 도도를 충분히 이륙장 위에까지 올릴 때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 안전방으로 보도를 올리는 스타일입니다. 에, 모험을 하지 않고 상승되는 구간에서 짧게 짧게 에, 팔자 비행 이라든가 아, 개걸음 비행으로 해서 어, 보도를 이륙장 위까지 충분히 올린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공격적으로 이곳저곳 이렇게 쑤시면서 어, 비행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이륙장 위로 올라서 어느정도 어, 살아야 그 다음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어, 일단 그렇게 예, 비행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륙장 위로 못올랐으면 은저 어, 건너쪽으로 어, 능선으로 건너가질 않아요 어, 오늘 같은 날은 리치 바람이안 나오기 때문에 순전히 열만 가지고 비행을 해야 돼요 어, 리치 바람이 아주 일정하게 잘 나올 때는 뭐 낮은 고도로도 뭐 산에다만 묻히면은 고도는 쭉 올라갑니다 뭐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있어요. 여기서 어, 다시 어, 승부를 걸을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어, 작지만 강한 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이륙장 위로 올라서질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 열을 하나 잡으면 은 최대한 고도를 올릴 상황입니다 이렇게 돌렸는데 하강 쪽으로 빠진 적이 없어요. 약하지만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찾다보면 코아 들어가게 되면 열이 바람 불어올 때한 번에 강하게 빵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쫙 올라갈 겁니다. 2바퀴는 상승 3분의 2바퀴는 하강 상승이 강하기 때문에 유지는 됩니다 에서 불어오면 열도 같이 올라옵니다. 지금 고드만충분하면 바람이 없더라도 벌판 쪽으로 쭉나가면 열이 꽂장 올라갑니다. 하지만 벌판 쪽으로 쭉 나갔을 경우 어, 착륙이 애매하게 돼요. 열을 못 잡았을 경우, 이 어, 앞에가 독립기념관이고, 그래서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면에서 어, 조금씩 버티다가 바람이 조금씩 올라올 때, 그때 열을 잡아서 올라가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지금 관할적으로 여기저기서 물은 있는데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턴 부터 지금 열이 있는 쪽으로 어, 번갈아가면서 어, 하고 있어요. 조금 답답합니다. 자, 지금 바디오스가 강하게 울리는 거 보니까 아, 이제 된거 같아요. 자, 좋아요. 열이 점점 세집니다 좋아보여서 비행을 오래할 생각으로 고프로 케이스에 뚜껑을 열고 충전기를 꽂았어요 그래서 지금 충전을 하면서 프로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충전기를 연결하면 고프로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바람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립니다 굉 시끄럽네요 아, 지금 좌턴하다가 우턴으로 바꿨어요 글라이더가 최 작가님이 이륙하셨네요. 저희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평택으로 어, 가기로 하고, 어, 타스크를 어, 같이 찍었습니다. 잡은 것 같아요. 아마 저희는 쪽으로 드리프트 될 겁니다. 같은 열이에요. 돌았는데 오페라가 보입니다 최진옥 선수입니다 이번에 리그전에 네 등록을 하셨는데 지금 오페라 앞에 보입니다 비행은 마지막 날만 같이 했습니다 상에 옅은 하늘색 무늬가 있는 오페라가 아주 각, 어, 눈으로 봤을때는 이쁘게 보입니다 최진혁 선수가 열을 잡고 우턴을 시작합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서클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동호인들하고 서클링을 하는 것보다는 어, 같은 선수끼리 서클링을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어, 어, 굳이 내가 안 맞춰주더라도 상대방 선수가 어, 맞춰줍니다. 그리고 어, 또 상대방 선수한테 어, 저도 맞춰주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어요. 같이 뭐 충돌할 위험도 없고. 서클링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있어요 아, 지금 아주 상승이 좋습니다 어, 바리오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울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돌고 있지만 제 뒤를 뒤쪽에서 저하고 계속 같이 돕니다. 저 밑에 빨간 글라이더 최작한 련도 보입니다. 열이 좋아서 어, 순식간에 구름위까지 올라올겁니다 천진욱 선수하고 한참을 같이 지금도 같이 서클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어 근데 제 뒤쪽으로 어, 어, 화면 앵글 밖으로 지금 있어요 지금 어,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보입니다 카메라 앵글이 아래쪽으로 어 약한 20도 정도 15도에서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 고개를 이렇게 많이 들어야 보일 거예요 위에 있으면 아예 안보입니다. 아래에 있으면 보이는데 밑에 빨간 글라이더, 최작관님이 보이고 지금 최진욱 선수하고는 같은 서클에서 지금 계속 같이 돌고 있어요 제 뒤쪽에서 아 이제 보이죠 네. 빼고 있네요. 최준욱 선수가. 날개가 흰색하고 옅은 하늘색이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보여요. 스텔스, 스텔스기입니다. 스텔스기. 하네스를, 징글라이더 경량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핑크색으로, 오렌지색으로 구분이 갑니다. 지금 앞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살살 평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살살 드리프트 를 시키면서 계속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욱 선수는 차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도를 잡고 비행을 하다가 착륙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팀에 라도 뭐, 아니면 천안팀에 누구라도 이륙장 올라올 때 아, 이제 최진욱 선수의 아, 차량을 픽업하기 위해서 올려다 주고 최진욱 선수는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비행 끝나고 바로 가실 거 가실 같습니다. 얼굴은 제가 알아요 어, 옛날부터 이제 이륙장에서 가끔 봤어요 어, 그 오늘 처음 인사를 했는데 어, 여기 잘 보이네요 어, 지금 오페라 아네스는 징글레이더 엑살프스 아네스 참 반가웠습니다 어, 어. 처음 인사를 했고 리그전 등록된 명단을 제가 확인했는데 처음으로 같이 비행을 합니다 서클링도 굉장히 잘 하시고 글라이더도 이쁘고 선수라 그런지 틀립니다 새로 나온 바삭바삭한 글라이더를 보게 되면은 탐이 납니다. 갖고 싶어요. 대고 글라이더는 아, 조금 많이 탔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엔조 3를 안 탈라고 했어요. 어, 뭐 여름이고 그리고 XC도 이제 짧게 짧게 뭐 2, 30km 이렇게 뭐 길게는 한 50km 정도까지 어, 이 정도까지만 합니다. 너무 멀리 가면 힘들고 고도도 높이 안 올라가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글라이더를 탈때한 가지만 안 타고, 분배해서, 어 제가 아주 어 애용하고 있는 부메랑 텐. 그것도 어 연식이 한 4, 4년 정도 됐어요. 그거를 갖고 온다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가방이 똑같아서. 리그전 때 탔던 엔조 3 가방을 그냥 들고 왔습니다. 저는 어, 네, 지금 고도가 1100m. 자 여기서 어, 형님들한테 무전을 했어요. 저는 평택으로 갑니다. 무전을 날리고 어, 평택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어, 글라이더 두 어, 어, 개에 하네스 두 개. 이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낙가상까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에, 타고 싶은 글라이더 어, 있으면은 가방만 바꿔서 메고 나오면 되는데 어, 제가 착각을 하고 리그전에 탔던 거를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는 하네스가 조금 새거예요 어, 그래서 아직 길이 들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불편한 감이 있는데, 예, 좀, 어, 많이 타던 하네스, 구메랑이랑 세팅이 되어 있는 하네스는 굉장히 편해요. 또옷 같아요. 좀 많이 타가지고요. 아, 그래서, 어, 평상시에 예, 비행할 때는 그거를 주로 타려고 하는 편인데, 오늘은 어떻게 음. 비교전 때 뛰던 아네스와 블라이더를 어, 타게 됐습니다 고도가 아, 구름 밑에가 1100m 입니다 아, 오늘은 구름이 워낙 많아 가지고 구름 속은 안들어갈거예요 구름 속에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뭉개구름이 아니고 가방이 문제에 뭉개 뭉개 구름은 맞는데 여기 한번 뭉치게 되면은 위험해요 그래서 어, 서불리 구름 속에는 안 들어가고 구름 바로 밑에 한 1100m 1000m에서 1100m 못까지만 올려서 어몇 키로 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조금 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까지 갈 겁니다 불었다 안 불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측풍으로 어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산 정상을 타고 가고 있어요 어 약하지만 어 남동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좀 일정하게 불면은 고도가 안 까집니다. 산 정상을 들까져요. 타고 갈 경우에, 아니 지금은 고도가 많이 까지고 있어요. 이산 능선을 타고, 계속 가게되면은 안성이 나옵니다 어, 먼저 번에는 이산림선을 타고 산을 계속 넘어가면서 안성, 서운산까지 갔어요 근데 평택 방향은 요 능선을 계속 타고 가면 안되고 어, 여기서 어, 저 시내쪽으로 민가, 어, 저기 뭐야 도로쪽 있죠? 어, 집 많은데 그쪽으로 지금 상태에서 11시 방향 11시 방향으로 가면은 어, 평택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1시 방향이 안성 지금 상태에서 어, 왼쪽 라이저 쪽 11시 방향 쪽이 평택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어, 저 시내 시가지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도는 많이 까지고 있어요 저 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열이 있을 겁니다 지금 뒤쪽에서 지금 방금 뒤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어,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와류 영향은 없습니다 적습니다 어, 그리고 그렇다고 바람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어, 시가지는 바람으로부터 보호되면서 햇볕을 직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열이 생기기가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굳이 이런 걸 계산을 안해드려도 지금 보시면 사방이 구름이에요 그냥, 뭐 그냥 아무데나 막 갖다 대서 재수 좋으면 이렇게 열이 있어요 하나 잡고 또 구름 바로 밑에까지 올려야 됩니다. 고도가 막 1500m, 2000m 이렇게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고도로 따지면은 1000m에요. 1000m 잡고 가다 보면은 이게 600, 500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열이 있는 대로 다 잡으면서 안전방으로 조금씩 조금씩 갈 겁니다 지금은 논에 뭐가 다 심어져 있고 논길이나 빈 공터에 내려야 되는데 이왕이면 평택에 가면 은모다 패러 연습장이 있어요 내리기 좋죠 거기 가서 내리고 또모다 패러 지금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맥주도 얻어먹고, 이렇게 픽업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편하죠. 안 그러면은, 평택으로 날아가서 길 옆에 내려서 편의점에서 시원한 맥주 한캔 먹으면서 기다리는, 기다리거든. 또 열을 잡았어요 이렇게 서클링을 하면서 가끔 글라이더를 쳐다보는데 어, 오른쪽 중앙에서 열 번째 칸 정도 그서햇빛이 동그랗게 두 개가 글라이더에 통과되는 곳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 의미하냐면, 글라이더가 아, 두 군데가 아, 조금 찢어진 거예요. 빵꾸났던가 찢어졌던가. 그래서 햇볕이 통과해서 글라이더 하판에 아, 동그랗게 예, 햇볕 밝은 그 빛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비그전 때에도 보이더니 지금도 보입니다 아마 두 군데가 1cm 정도 찢어진 것 같아요 내리자마자 바로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어, 열도, 서클링도 뭐 있으면은, 살살 감아서 돌리면 되고요 어, 동료들하고 같이 비행을 하면은, 같이 가게 되면, 어, 좀더 재밌죠. 근데, 네, 만약에 어, 시합을 하게 되면은, 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빨리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도를 잡고도 갈때 여유롭게 못 가요 액셀레이션을 어, 밟고 빨리빨리 빨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 순간의 선택이 에, 성적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엑서시를 어, 할 때는 굉장히 편해요 내가 어, 목적, 목적지까지 어, 벌써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 빨리 안 가도 돼요. 멀리 갈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면서 어, 천천히 구경하면서 그렇게 어, 가도 충분합니다. 특히 이렇게 구름이 뭉게뭉게 아주 뭐 사방팔방 이렇게 있게 만나는 날이 쉽지가 않아요. 평일에는 어 날이 아주 좋아요. 하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은 일을 하고 근무를 하죠. 그래서 이제 평일날은 그리면 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말이 돼요 주말이 되면 꼭 비가 와요 특히 여름에 그렇습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접어들게 되면은 한 50일 동안 비가 내려요 어, 내렸다가 낮에 내리고 밤에 그치고 밤에 내리고 낮에 그치고 그래서 여름에는 비행을 잘 못해요 그렇다고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비 오기 전에 뭐 짬짬이 이렇게 비행을 할수 있어요 뭐한시간한시간 반씩 이렇게 어, 하면 돼요 근데 주말에 이렇게 쉬는 날에 이런 날을 맞게 되면 고맙게 생각해야죠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륙장에서 이륙을 해서 서클링을 하고 고도를 잡고 착륙장에 내리기는 너무 아깝죠 여름이라도 천안에서 비행할 때는 참마음이 편해요 왜냐면면 어, 천안에 올 때는 동풍 볼 때만 옵니다. 남, 그것도 남동풍 어, 이렇게 어, 남풍 계열일 때 천안 이륙장으로 오는데 그때 바람 방향이 뭐 평택, 안석 뭐 이렇게 가기가 딱 맞아요. 그래서 다가 중간에 내리는, 내리더라도 뭐 형님들이 어차피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주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습니다. 또 너무 멀리, 멀리 가면은 아, 또 형님들이 안 들이러 와요. 어, 택시 타고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진짜 모두가 뭐 많이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가보겠는데 미0 0 0 m 올라가고 100km 가고, 1 0 0 k 가고 1미0 올라가고 1 0로 가고 이런식으로 갈겁니다. 하면서 XC를 할 때는 산 능선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도로를 따라가거나 철길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강가를 따라가거나 왜냐하면은 어 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 착륙을 하더라도 차 타기 편하고 이렇게 넓기 어, 하 때문에 강가는 착륙하기가 편해요 항상 여름에도 그렇고 뭐 44철 강가에는 강둔치나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착륙할 공간이 많이 있고 길가는 물길이나 어, 빈 공터에 내리게 되면 차량이 출력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처에는 편의점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능선을 타고 갈때 바람이 좋을 때죠 바람이 좋아서 리치가 될 때는 산능선을 타고 가면서 고도를 잡으면서 XC를 하게 됩니다 산능선이나 바람이 예 이게 신기하게 릿치바람이 나올때는 구름이 산등선을 빗겨서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바람이 약할때는 어 벌판에 구름이 예 많이 생겨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예 바람에 영향을 안 받고 어, 열이 생성되는 뭐, 것이 바로 어, 똑바로 올라가서 어, 구름으로 됩니다. 그 구름들이 지금 막 뭉치지는 않았지만 아, 지금 여기서도 상승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고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반갑죠 어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강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구름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때 상황 상황에서 구름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또 열도 쉽게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역시 엑스시아는 동료가 있었다면 어, 아마 멀리 갔을 거예요 친구따라 강남 간다고 하죠 누구 하나가 더 가자 그러면 더 가게 되고 힘들다 그만 내리자 그러면 또더갈 사람도 내리게 되고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혼자 비행을 하게 되면 은 어, 힘들면 바로 내려요 그래서 어, 저는 비행할 때 아예 목적지를 딱 입력을 해 놓습니다 혼자 할 때는 어, 어디까지 가자 그 목적지를 입력을 해 놓고 가면 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여건이 되면 은 끝까지 가는 버릇을 드려야 좋습니다 많이 했어요 우리 직장인들 저, 저 포함해서 일요일날 주말 하루는 힐링 할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여유롭게 선클링을 하면서 비행을 하는게 저의 힐링 방법입니다 여유로워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좋습니까? 올리면은 바로 또 스타트할 겁니다. 출발할 거예요. 주로 여름에는 틈새 비행이 재밌어요. 예보는 비예보가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보면 은어 해가 비치고 예감이 있어요 딱 느낀 느낌이 있어요 비가 안올 것 같아요 지금은 와도 3시 이후 4시 이후 5시 이후 아니면 저녁때 이렇게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어 느낌이 대충 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륙장으로 가서 이륙을 해요 이륙을 하고 정밀착륙 하시는 형님들은 탕뛰기를 하면서 정밀착륙을 하고 또 저같이 XC 하는 사람들은 짧게 짧게 뭐 20-30km 이런식으로 해서 틈새 비행 해도 충분히 예, 재미있는 비행이 됩니다 XC도 되고 그 다음에 봄이나 가을에는 조금씩 길게 뭐 열이 없어질 때까지 비행을 하는 거죠 보통 가을에는 80km, 100km 뭐 이상 이렇게 비행도 할수 있어요 봄에는 뭐 200km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은 논도 보이고 녹지대도 보이고 어, 밭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보이죠? 운전할 때 어, 이렇게 길을 기억해둔 길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목적지를 찾아다니는 거는 어, 익숙해서 쉬워요 근데 또 하늘에서 보게 되면은 더잘 보입니다 근데 아더잘 보이지만 생소해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어디 가려면 뭘로 가야 되지 그냥 차 운전할 때는 도로에서 쉽게 자회전하고 여기서 직진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까지 잘 찾아갑니다 근데 비행을 하면서 어 우리가 자주 철륙하던 곳이 아닌 저는 이렇게 천안 흑성산에서 어 나쁜 계열에 비행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까지 어 비행을 해서 날라가서 집앞에서 내리는거 어, 그런 방법 그 방법 하나가 있고 종대형네 집까지 예, 가서 어, 그 근처에 내리는 방법 왜냐면은 어, 비행올때 거의 대부분 우리 예, 그 형님 집에 차를 대놓고 같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돼요 그래서 어, 다음번에는 한번 집이나 네, 우리 형님 집그 근처에 내리는 걸로 어,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은 어, 평택 공솔운동장 앞까지 가서 어, 어, 어, 모터페러 어, 연습장 그쪽에 가면 분명히 예, 그 모터페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도 한잔 얻어먹고 맥주도 얻어먹고 그렇게 예, 오늘 비행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벌써 어, 맥주 마실 생각을 하면서 벌써 마음은 이미 착륙했습니다. 예. 빠질만 하면은 열이 하나씩 켜주죠 그러면은 또 1000m까지 올린 다음에 또한 2, 3km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열이 하나 또 터질 거예요 이동산에서 굉장히 거칠었어요. 터프하고 날개도 막 훅훅 들어오고, 이렇게 벌판 쪽으로 보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화면으로 봐도 굉장히 평화롭지 않습니까? 해야되겠어요 지금 중간중간 최진욱 선수가 오페라를 타고 저하고 한 15분 정도 같이 서클링을 했는데 견물 생신이라고 생신이라고 어,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어, 오페라 한대 갖고 싶어요. 이 블라이더는 워낙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갖고 싶다고 막 가질 수는 없어요. 신중히 결정해서 결정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아주 글라이더가 두 대나 더 있어요. 세대 갖고 번갈아가면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글라이더 상태가 비교적 좋습니다. 아, 근데 뭐 먼저 번에 엔저 툴를 파기했죠. 어, 제가 엔저 툴를 제일 많이 탔어요. 에어타임이 많이 탄 거일수록 글라이더가 많이 상하기 때문에 상태를 봐서 회기를 어, 하고 어, 또 저는 주말 비행자이기 때문에 글라이더 뭐두 대만 있어도 충분히 번갈아 가면서 타도 오래 타요 세대는 너무 많았죠 과잉거죠 비행을 하면서 우리 팀에 생각나는 이렇게 같은 팀에서 같이 모여서 비행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이 맞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스진열 선수도 재밌게 XC를 항상 이렇게 다스 개를 짜서 우리 팀을 같이 이렇게 리드를 많이 했는데 지금 오늘은 정신 선수도 안나오고 어 그리고 저하고 항상 XC를 많이 하는 우리 재웅이 형님 글라이더도 저하고 쌍둥이 엔더리 재웅이 형님도 어 일을 하시느라고 안나오시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우리 정밀착륙 선수로 어 고수죠 정밀착륙에 우리 검은독리 어 시덕이 형님 정밀착륙 뿐만 아니고 뭐 XC에도 또 일각견이 있어요 이런 형님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비행을 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서로 구전해가면서 코스도 성향별로 다 틀려요 어, 박신열 선수 뭐그 다음에 저기 이균 형님 어 이렇게 좀 비슷한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저하고 어, 재홍이 형님은 좀 어, 비행 스타일이 비슷해요 어, 그리고 희덕이 형님은 독특하시고 어, 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어, 그렇게 같이 비행을 하게 되면 코스가 3개가 됩니다 아, 박진열 선수하고 어, 우리 이기 형님은 어, 항상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코스로 다녀요 그리고 재웅이 형님은 어뭐 서로 따르게 해 드려도 저하고 항상 만나요 어, 그 다음에 우리 희덕이 형님은 어디선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같이 모여서 비행할 수 있는게 1년에 몇번안돼요 그래서 여름에 휴가 때나 날 잡아서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각자 스케줄이 안 맞으면 같이 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비행해. 오늘은 어, 멀리서 우리 캄보데로 최진욱 선수께서 어, 오늘 와주셔가지고 이륙장에서 어, 재밌게 비행했습니다. 잘하시고 또, 또 워낙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비행 뭐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가셨는데 다음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어. 여기가 평택입니다. 자 앞에 자 평택이 평택. 보이고 있어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악셀레이션을 아, 안 해도 어, 속도가 잘 나요. 어, 어이 정도 오게 되면은 또뭐 또 정풍으로 뭐 바뀌고 막 그냥 뭐 그러기 때문에 바람이 약한 날은 어, 정풍으로 들어도 별 영향이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정풍이 불면 망세레셔타 하고 붙이고 나가면 됩니다. 정풍이 좀 세게 불면은 못치고 나가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내리게 되지만 이제 코스를 바꿔서 그때는 이제 배풍으로 뭐 타고 내려가야죠. 장이 평택 이에요 그리고 어, 어려서부터 평택에서 살아서 지리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위에서 이렇게 시리 어, 가지를 내려다보니까 좀 낯설어요 지금 손가락으로 맞추는 곳이 오른쪽은 안성 서우산이고요. 지금 정면 쪽이 평택입니다. 나 있는게 철길이에요. 지금 오른쪽 복도와 철길 그 사이로 가고 있어요 이 철길을 따라가면 은뭐 평생역도 나오고 설탄역도 나오고 서울역도 나오겠죠 봐야 되겠지만 맞아요. 어, 저기에 풍향계도 있고 윈드색도 있고 어, 텐트도 쳐있고 아마 보타페라 하시는 분들이 어, 거기서 어, 그늘에서, 어, 그늘망에서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는 어, 착륙장은 여기 모타페로의습장 여기가 내리기가 쉬우니까 여름에 너무 그렇고 항상 어, 여기서 내리고요 어, 그 다음에 저기 앞에 평택시내에 보면은 정면으로 보이면은 평택본설운동장이 보입니다 지금 하네스 발끝으로 따라서 정면에 어, 이빈 공터가 폴텍 공설운동장입니다. 공설운동장을 어한 1km 정도 해서 가스기를 항상 짭니다. 어, 공설운동장을 시내로는 뭐, 뭐 낮은 곳들로서는잘안 들어가고, 고도가 어, 높을 때는 시내를 한 바퀴씩 돌기도 하고 우리 박진열 선수는 뭐 충원산 거기서 또열 잡아가지고 뭐 안정 자기 집 있는 대로 가기도 하고 어 우리는 어 공설 운동장 근처에서 어 거기 가서 공설 운동장 한번 쳐다보고 어 지금 돌고 있는 요 밑에가 착륙장이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어 착륙하고 픽업 기다리면 됩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열이 튀기 때문에 한번 잡아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서클링을 하면서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 고도를 끝까지 올려서 종대영님집 행성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집 평택을 지나서 우리 집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어 여러가지, 아니 여러가지는 아니고 두가지죠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 고도를 올려서 왼쪽으로 갈까 평택을 지나서 우리 집으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여기 약속된 장소에 내리는 게 픽업도 그렇고 또 여기서 이따가 식사를 하고 어 각자 집으로 해산할 때도 선택이 예,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로 내리, 내리게 될것 같습니다 더웠습니다 착륙해고 상당히 이륙장에서도 그렇고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더웠어요 하지만 비행할때는 안 더워요 시원합니다 비행하는 동안은 아주 시원해요 운동장이 저기가 청계 아, 어, 공설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운동장에는 지금 주말에 되면은 축구 동호의 선수들이 시합을 합니다 운동장은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 축구선수들이 시합을 주로 합니다 시합을 하는데 대단해요. 그 선수들 짝짝 내리치고 뭐 선수들 타빛이 짱짱 내려치고 그날 한아없는 운동장에서 어 축구를 한다는게 좋아서 하는거겠죠 힐링이겠죠. 그 선수들에겐 타이밍에 남동풍에서 북 동풍으로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창유 하러 갑니다. 창유장으로. 같이 자주 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두분 계시네요 미처진이 없어서 어 제가 아까 이름을 들었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20년 전부터 비행을 하시던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중간에 잠깐 쉬다가 제 영상을 보고 다시 비행을 하고 있다는 분인데 제가 비행을 하면서 제비행만 하느라고 신경을 못써 드렸습니다 다음에 뵈면은 반갑게 어, 인사하고 어,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참 내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올려주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올라가고 싶을 때는 열이 없어요. 하지만 내리려고 하면은 또. 열이 있어요 돼지고기 냄새가, 군는 냄새가 지금 막 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아마 고기를 굽고 있는 것 같아요 상륙합니다 했습니다. 오늘도 어, 안전하고 재미있는 비행 감사합니다. 어, 플라이더 내리고, 어, 저기, 어, 흔들막에 모터페라 하시는 분들이 예, 지금 고기를 구워 먹고 있습니다. 아... 오늘 어, 여기서 동청사. 저도 대접을 잘 받고 잘 먹고 어,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 모터페어로 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원더 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여보세요? <웃음> 저기 젊은 오빠인가봐 딱봐도 젊은 오빠 오빠 빨리 오빠 나 비켜봐봐 오빠 젊... 오년 <웃음> 어, 죽었네 어칠년 죽었어 빨리 근데 있잖아요 <웃음> 그럼 당연히 <안 웃음> 그래서 내가 5칠년 <56살을> 선세요여세요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주, 저기 뭐 평택 뭐 거기 뭐 저기 뭐 동네 무타페라 창업 어이구 여기 구뭐 항상 일로, <웃음> 일로, <오시, 웃음> 일로 오는데? 바 어이구 어이구 이바람이약어요구 어이구 이이 군비사님 음. 음. 오시아열 예. 많던데 아니야 열은 많은데 고도가 자, 안 올라가서 안 건데, 뭐. 고도 얼마 잡아서 거야 여기 그냥 천 어, 미터 어, 어. 잡고 천 미터 잡고 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잡고 어, 어. 온거야 그래. 그래. 그래.